영양고추가 13,000원 아 이거다 이거는 만3 0원 영양에서 올라온 고추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고 지방고추들은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가죄성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이건 전부 다 영양고추고요 고추, 고추 좋네 예 근데 아직 고추 시세가 집안게 안 올라와서 확실하게 모른다 카네 음. 작년하고 근데 1 3 0원이면고추는지어떡죠 네, 네, 네. 아, 청양고추는 1 7 0원 아, 언니는 원니야기나이이라도 그게 나이 저쪽 거는 1 4 0원 네. 그거 1 4 0원 네. 요거는 1 3 0원 저쪽에는 1 4 0원1 네. 4 0원 청양고추는 만칠천 원지방찌면 지방. 어디? 영양촌 아 이거는 영천고추1 4 0원이은영양아영양아이얼마라고요1사0원여 아. 있어부터 아. 1 4 0 0 아. 음. 1 4 0원 요거는 이제 꽃비 쓴건만 오천 원 태양천 15,000원 태양천은 네. 아무래도 더 비싸죠 딴데 가면 만 칠천 원씩해태양요뭐 사실 겁니까? 뭐 동영상 찍는 겁니까? 동영상 찍어서 올리려고요 금호농산올려갖 아, 그래 우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인터넷 다해아 그래요? 택배 아, 그래요? 또 인터넷 이름이 있어요. 있어요. 금어농산으로 올라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예, 금어농산. 택배도 하고 계시고, 어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실 수 있대요. 인터넷으로 직접 하시는 거하고또 다른 사람이 올렸는 거하고 다르죠. 아니 그 금어농산으로 하면 여기 들어가서 또볼 수도 있으니까 안에 그 보는 거는 지금 몇개안올라있어연구하고 이거 다른 품목하고 다가져고아연구도 있고 모든 품목을 네. 다아 그러시구나 예예 예. 아. 이제는 우리 장골손님들만 아시는 곳으로 찾아온다고 회사 도예어 예. 장골손님 위주로 인터넷을 하고 계시는데 농산물 우리 농산물은 다 하고 계신답니다 이렇게 <목소리> 만들어 진짜 비가 좀 나오셨는데 진짜로 오늘 비가 와가 우야노 <목소리> <목소리> 와 부자시네 대구에도 줄도 있고 <웃음> 네아그러시니다1 4 0 0원1 5 0 0원이게사이 이거는 하나 죄도 없어요 그거는 만 얼마를 하셨어요? 만 오천 원만 사천 원이3 0 0 0거는두 개가 안할수 있었고 저 없고 음, 뒤집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르기가 전부 고르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같 그렇죠 네, 네, 네. 음. 또 많이 한 줄에 십만 원도 간다고요? 어. 아시만원이 별로 없다고 네. 어. 시마늘이 뭐가 시마늘이 뭐? 아, 내년에 심을 거 시앗할 뭐? 아, 거안거용도가또다다시 어, 아, 아, 아, 아, 뭐? 내년에